어.. 간 호르시타지야 여기서 오셔서 티로 드실 수있으시고요 아니면 에이브가 그게 하셔서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카페라떼 아이스 하나고요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스모어 쿠키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 찍어줄게 샀는데 써야지 <목소리> 나 핸드폰 날가응나 피부 봐 어. <웃음> 진짜 정나라하게 나온다 그러네? 어 <웃음> <웃음> 진짜 귀여워 이게 <웃음> 오랜만인데? 우리 <웃음> 뭐야 말안 했어 진짜 맛있다 아, 어 네. 네. 아.. 아메리카노 셔? 맛있지? 먹어볼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사랑� 이제 네네, 어 가츠동 하나고요. 하네 그리고 사케동 아, 하나요. 가츠동 하나, 사케동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가츠동이랑 사케동. 네 맞아요. 네5분 퇴근 안 하시게요. 5분 퇴근 안 하시게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시면 고생 많았습니다. 어, 제가 오늘 서비스로 어, 저희가 사이드 메뉴가 안 되는 바람에 어, 서비스로 섬중이한 마리씩 튀겨드는 시간이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천채널에서많이만 드셔야죠. 알았죠? 네. 갑니 아, 갑니다. 왼쪽에 한요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지 말고요. 네, 네. 이거 드시지 말고요. 네, 네. 저거마시지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노래 하나 틀어 드릴게요 엄청 거어 우와. 자모자 음. 맞나? 먹어봐. 아,. 아, 이거 가나이이 맛있어. <웃음> 그래? 응. 30년 대거더 맛있어? 어. 그래? 어. 이때 고기가 엄청나게 맛있고, 어제 많이 만들어잘 먹게요, 형님. 잘 먹어. 세요 네. 그렇지. 안녕하세요시오도 응. 응. 네. 아, 좋네 맛있어 맛있어? 응. 여기가 처음으로 난 아, 연어를 싫어했거든? 응. 연어를 내가 좋아하게 된 대기가 된거이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어저 이벤트 퀴즈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맞히면 제가 맛있는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길게 안 내고 다두 개만 낼게요 첫 번째 문제, 런센스 퀴즈입니다 어, 세상에서 어,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저요, 네. 열바다 어 딩동 <웃음> <웃음> 그래, 토라에는못 <웃음> 뭐 드려요? 토라다이다 그 <웃음> 콜라, 아, 사이다, 진짜 사이다. 자, 동남은요, <웃음> 세상에서 바다 찍어 바다는, 아, 열바다. 어, 우 열바다. 감사합니다. 어, 기분은, <지붕네. 웃음> 명절은 뭐예요? 참 기름. 네, 이해하셨죠? 오늘 재밌었나요? 네. 자, 이제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큐. <웃음> <웃음> 잘 이렇게 <알고> 있었어? <웃음> 아니, 그. <그냥 웃음> 대단한데? 나도 아젤가봐 아침이지, 아침. 아줌이. 응, 안찍가 봐.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응? 응? 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 응? 응? 응? 응? 응?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세요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아 사람 많다. 어.